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기억을 진짜 못하는 사람. 그거는 요즘 디지털 치매라고 하죠. 에, 나는 나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이에요. 사소한 그, 것들 이 있죠. 아날로그 사람이나 그런 것 같아요. 그 아가리. 아가리. 여러분 안녕. 안녕 여러분. 자 오늘은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까 입니다. 저는 어떤 행동으로 보이냐. 거들떠도 안 봅니다. 그냥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. 혹시 본인은 인류애가 없나요? <웃음> 정우 씨는 이제 좀 여자들이 많이 대쉬하시잖아요. 대쉬가 없는 편인데 요즘 진짜 없어요. 아무튼 그 과거의 기억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요즘 없어요? 요 없어요. 속이 좀.. 눈리 워낙 높으셔야지. <웃음> 당신도 잖아요. 네, 그럼 <고마워요>. 형아야. <웃음> 그래서 하나씩 맞춰봅시다. 첫 번째 뭘까요? 잘안 웃어준다. 안 꾸밀 때. 안 입십할 때. 카톡 안 읽는다.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. 이거 100%죠. 바쁜 척 한다. <웃음> 맞아 이거. 오! <웃음> 그래, 국룰이야. 맨날 바쁘다고, 아 바쁘다고 한다고. 형 바빠잖아요. 저 오히려 바쁘다고 말하기도 전에 바쁘구 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진짜 나쁜데?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연락을 잘안 하게 되는데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은 바쁜 줄 알아요. 맞아.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집 앞에도 간다 그랬어. 네. 시간을 쪼개서라도, 잠을 줄여서라도 만납니다. 근데 진짜 바쁘면 어떡해? 진짜 바빠도 바쁘다고 잘안 해요. 좋아하는 사람한테는. 만약에 아, 이날안 되면 은 혹시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? 이렇게 먼저 말해줘요. 어, 진짜 바쁜 날이면. 저는 바쁘다고 해요. 실제로 바쁘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맨날 바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아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. 진짜 바빠요. 근는 진짜 바쁘이네요, 아 진짜 바빠요. 땅해봤어요 아, 내가 요즘 맨날 그러고 있어가지고. 그래, 너도 찔리네 너도, 너도 이제 하는 거야, 그런 것들 왜냐면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아, 양종은 요즘 바쁘네. 괜찮아. 어, 나도 정훈한테 이거 당해본 것 같은데? 에이, 이 <웃음> 다음. 읽고 씹을 때. 이모티콘만 보낼 때. 맨날 돈 없다고 한다. 나 좋아하는 여자 있어. <웃음> 방구를 낀다. 트름을 한다? 연락을 안 한다. 어, 연락을, 안 연락을 안 한다? 한다. 절대 먼저 연락 안 한다. 네, 이건 절대가 붙어야 돼요. 절대 안 합니다. 카톡 온 거를 안 있어도 하는데 먼저 보내겠냐고, 그 수고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면 이 남자가 안 한다? 그러면은 관심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연락은 진짜 관심의 축도예요. 그럼 반대로 이제 연락을 먼저 하는무조 관심이 있는 건가? 거의 그렇지 않을까? 선톡하는 그런 이유들이 굳이 왜 물어보나 싶을 정도의 간단한 것들이잖아요. 그런 거는 선톡을 하면 거의 100% 뭐 아닐까요? 누나 뭐해? 오늘 굉장히 춥네 이러면서 어쩌면 나도 날씨 봤어 <웃음> 내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보통 선톡을 하거나 인스타를 들어가서 이 사람 스토리 뭐 하트를 누르거나 이런 제스처를 취하거든요? 근데 관심이 없다? 아예 하지 않습니다. 어, 너또 그런 날이 있는디? 장난기가 갑자기 막 발동하는 날이 있어요 기분 좋은 아... 날. 그러면 갑자기 찾아서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. <웃음> 그건 심심해서 아니에요난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선톡안 하는 것 같아. 더 못하겠어. 그리고 한번 했어. 근데 그 사람이 한번또 오기 전에는 두 번은 안 보내. 자존심이 있지. 자존심이 있지. 아니, 연락은 모든 관심의 척도입니다, 여러분. 뭐 윗당 이런 거 없어요. 연락의 빈도수가 그 사람과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다음 알아보죠. 다음 뭘까요? 아, 벗겨버릴 뻔했네. <웃음> 질문을 하지 않는다. 멋있는 척을 안 한다. 나도안 본다. 냄새도 안 맡는다. 시비 건다. 상대방이 말을 해도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다. 눈을안 본다. 뇌를 뺀다. 영혼을 내보낸다. 뽀뽀 하려고 하면 피한다. <웃음> 이렇게 어 키스 하는데 혀를 안 쓴다. 뭐냐 <웃음> <웃음> 이거 관심 없는데 키스를 왜? <웃음> 할 수도 있죠 한번. <웃음> 형 관심 없는데 키스 해본 적 있어요? 없어요. 술게임에서도? 술게임에서는연애는 했죠. 는안 썼죠? 2 네. 관심 없는 거네. 는 2개는? 2개는? 2개는? 2개는? 2개는? 2개는? 2개는? 는 있을 때를 피해.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아 맞아. 분위기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. 굳이 둘이 안 만나죠. 그래. 단둘이 만나는 거 무조건 피하지. 이게 국룰이에요. 이게 국룰이라고. 난 애초에 남녀 둘이 만나는 게난 이해가 안 돼. 사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게난 이해가 안 돼. 네. 나 둘이는 안 만나. 만나자고 해. 그러면 어? 그럼 걔도 부를까? 이런, 어, 이렇게 어, 어, 어. 해요. 저희가 당해봤어요. 하? 진짜로? 제가 어? 우리 뭐 할래? 우리 이날 이거 나가서 할까? 아 그냥 이때 둘이 보지 말고 차라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자. 어이, 라고 잘한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한다. 전 그때 딱 알았지. 아 얘가 나한테. 관심이 없구나라는 음. 거 알고 저는 바로 내가 뭐 유진이 아 유진이랑 밥 먹자 한좀 이상하잖아요 제것부 부를까? <웃음> 그제것 부르고 나 빠져 빠지고 그거 그거는 너 단둘이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괜히 여지 주잖아. 맞아요. 여지 여지 주는 방법이에요. 네, 근데 관심 없으면 다 확실히 단둘이 안 만납니다. 다음 거 알아봅시다. 마마보인 인척 엄마를 찾는다. 통금 시간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한다? 내가 신데렐라인 것처럼 12시 땡 치면 막중는 신용을 한다. <웃음> 아 12시야! <웃음> 입술을 가린다. 옷을 여민다. 말을 똑같이 <웃음> 한다. 맨 입을 떼어 주지 않는다. 만났을 때 휴대폰만 한다. 연애 상담을 한다. 좋아하는 여자 있다고 한다. 우와! 야 이거 개 상처야. 우와. 너무 상처인데? 야 이거 너무 길어. 오우. 다른 인성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.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사실 너한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개 같은 스타일이 더 좋다. 뭐이렇게 말하는 게될 수도 있고 괜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.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해요.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. 모르고 하면 괜찮은데 이 방법은 이미 아는 상태. 아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 때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잔인한 방법이 있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대학생 때 이제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딱 보여요. 나 좋아하는 거. 어... 그렇지 않아요? <웃음> 그렇잖아요딱 음. 보면 아이여자내 좋아하는데? 그럼 내가 테 이렇게 얘기하죠. 소개 좀 시켜줘. 너희가 개 이쁘던데. 아 응. 진짜 장난이 짝이 없네요. 근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? 고백도 안 하고 좋아한다고 안 했는데 잠깐 잠깐 양정우 너나 좋아하지? 이러면 안 돼.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. 이게 더 약간 김칫국 마실 수도 있잖아. 내가 그런 적 있거든. 제가 한때 이제제 친구 희동이가 나좋아한줄 알고 야 희동아 너나 좋아하지 진짜. 나 좋아하지 마. 난 너가 내 이상형이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제 욕 오지게 쳐먹어가지고 이럴까봐 제가 이불랜드 방법을 쓰는 거예요. 아 진짜. <웃음> 어, 나와줘서 고마워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? 아 좋지 좋지. 근데 나 이따가 유진 누나 만나기로 했거든? 그래? 옷 스타일 어때 오늘? 어? 오늘 옷 스타일 어때? 야 유진 누나 이따 만나러 갈 건데. 몇, 몇 시에? 지금 저녁인데? 어 저녁 먹고 이따술 먹기로 했거든 유진 누나랑. 그래? 아유. 좀잘 봐야 돼가지고. 옷 스타일 괜찮아? 가, 같이 같이 만날까? 아 야, 유진 누나 둘이 만나기로 했어. 어. 아, 일단 일단 저녁 빨리 먹으러 갈까? 그래. 어? 음. 그래. 그래. 이러면 어때요? 졸라 상처받을 것 같아요? 전 그냥 집에 갈 거예요 그냥? <웃음> 너 그냥 유진 언니 지금 만나 아, 그냥 저녁이랑 서 같이 먹어요돼나왜 만나? 언니가 지금 저녁식 먹을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나 만난 거야? 아니 그 유진아 술만 먹자 그래가지고 9시부터 된다 해가지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9시술 먹으러 가지 그 전에 날왜 만나냐고 만나자 해가지고 만난 거지 뭐오오 머리 마지 마세요 머리 마지 마세요 네? 아 근데 이거 킹받을 것 같아요 킹 정도가 아니죠. 상처예요, 이거는 그냥. 네.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다른 무드일 수도 있어요. 약간 선 긋는 느낌으로다가 다른 이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할 수도 있죠. 자, 다음 거 한번 가보죠. 터치페이 한다. 어? 진짜요? 진짜 이거는 척도입니다.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과 시간을 쏟지 않아요. 난 오히려 쓰는데. 왜요? 만약에 그 사람이 냈어. 그럼 다음에 내가 사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. 관심 없는 여자면 은 오히려 더 빚지기 싫어가지고 다채가기선 하거든요. 그럼 더치페이 네, 하면 되죠. 어 맞죠. 근데 상대방이 말이 없어 이러면. 그럼... 아 그럼 계산을 하고 얼마 달라 그래? 네 그렇죠. 카톡으로 아... 이제 집에 갈때 8천 아... 원만 줘. 전 그냥 제가 계산해버려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돈을 안 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쓰는 것 자체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져요. 여자도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막 내가 먼저 사고 싶고 그런데 뭔가 큰 데이트를 안하려하죠 그냥 봐도 뭐 그냥 커피 먹고 밥 먹고 음, 이런 거 하지 음. 막야 같이 롯데월드 갈까? 그러면 어. 돈 아까운데? 이런 느낌 응 맞아 막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때 저는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? 돈 아끼면은 어, 저는 좀 싫어해요 자 다음 거이 친구 앞에서 일부러 개걸스럽게 먹는다 정답! 만났을 때 맨날 출입만 입고 온다 연애 상담할 때 하자 할 때? <웃음> <웃음> 너와 나의 파트너 <웃음> 정답!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한다! 오케이! 아 진짜? 야야 다른... 야, 뭐야? 내가 더 잘해! 다른 이성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! <웃음> <웃음> 왜 저래? <웃음> 근데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돌려서 거절하기 좋은 방법이죠 저는 아닌데 이제 친구한테 전이 수단을 쓰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대화가 잘안 통하거나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소개시켜달라고 시켜달라고. 해봐 그냥 해. 그러면 알지 않을까라고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선거지는 거죠? 네 <웃음>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? <웃음> 나 있잖아 저는 그래요 <웃음> 어훈아한번 해봐요 저 정훈아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? 나 남서죠? 아, 나 있잖아 나, 너, 나 상당히 괜찮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? <웃음> 아 봐줄 봐주는 것처럼. 아, 막이러막 바지, 그래 이런 식으로 하뭐 이런 식으로 하자.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네. 관심 없으면 이렇게 안 하죠. 아, 관심 없으면 그냥. 이게 누구 누구 누구. 아, 근데 이거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.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너가 마음에 드는데 자신이 없어서 나 외롭다고 어필하는 거일 번. 어, 뭐? 나 이래요. 나 이거요. 예너 친구 많지? 소개시켜줘.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표정을 막 봐요, 반응이나. 그러면 뭐 흔쾌하게 어 좋아져, 좋아,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이제 막 알아봐주려고 한다. 그러면 아, 얘네 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주변에 없는데? 이러면 어? 그러면... <웃음> 그러면 너? 이렇게 장난을 할 때도 있고. 이게 1번. 진짜 너 싫어서 다른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게 2번. 이건 2번의 경우인 것 같아요. 자, 다음 과목 한번 가보시죠. 정답, 추리님만 있구나 오기. 앞에서 똥을 산다. 오줌을 는나 <웃음> 소를 한다야 아. 야, 기다려봐. <웃음> 갑자기 단둘이 걷다가 앞으로 뛰어나간다 아... 뭔지 아시죠? 뭔지 아시죠? 아까 아니, 갑자기 갑자기. 아, 갑자기 같이 걷다가 갑자기 에잇 하면서 뛰어갔다가 그럼 이거 아, 왜 이래? 정을 떨어지게 하네 아, 그렇게. 갑자기 왜 뛰어가? 쟤? 아니면 이름 부르다가 딴 여자 이름 부른다? 기억을 잘 못한다 나에 관련한 걸. 와... 어때? 남자들은 이런 거 상처 잘안 받아? 좀 중요한 거면 받을 수 있는데 사소한 거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당해, 당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몇 번을 계속 다음 다음 만날 때마다 계속 이걸 질문하고 막 이렇게 된, 하는 거야. 내가 해물을 싫어해. 근데 뭐 해물 보러 가자. 관심이 일도 없는 거죠. 근데 아니래. 그냥 그 사람 기억이 안 좋은 것 같은데? 그런 걸 수도 있어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기억을 진짜 못하는 사람. 그거는 요즘 디지털 치매라고 하죠. 네, 나는, 나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이에요. 사소한 근데, 것들 있죠. 그냥 아날로그 사람이나 그런 것 같아요. 그, 아가리. 근데 이거는 진짜 바로 자각할 것 같아. 헷갈리는 것도 없이 아 관심이 없구나. 어. 마지막입니다. 거짓말하기. 팬티만 입고 만난다. 신발 는다. 자기 코로나 확진 떴다고 말한다. <웃음> 약속 전날에도 계속 물어볼 때. 아 오늘 우리 오늘 만났나? 이러, 이러, 이러게 하기. 아니 이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훈아 오늘 만나는 거너 힘들면 안 만나도 돼. <웃음> 어 쓸데없는 배려하기.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한다. 존재를 잊는다. 핸드폰에서 지워버린다. 일상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다. 물어보지 않는다. 질..아! 질문이 없다. 질문을 안 한다. 맞아요. 그냥 궁금하지도 않죠. 아, 질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. 이 사람이 애초에 궁금하지가 않으니까. 연락할 때도 마, 마찬가지예요. 관심 없으니까 그냥 대답만 하는 거야. 응? 음, 어어. 음, 맞아 맞아. 음. 음. 아니? 응. 맞아. 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성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결혼까지 생각해요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형괜찮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, 나한테 질문을 하네? 뭐 하냐고? 왜 물어보지? 나한테 관심 있나 봐, 어떡해? 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여성으로 보기 시작해. 나 사랑하나 보다. 어? 그럼 나도 얘를 사랑하나? 어? 사랑하는 거 같아. 그럼 결혼, 결혼 가? 결혼해? 그하면 자녀는 어떻게 생겼을까? 그런 거지다 생각해요. 자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까를 알아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. 공통적인 거는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연락 안 하고 단둘이 만날 이유가 없다 생각하죠. 그리고 연락 안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하고. 저도 해본 것들이 나와서 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녀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됐구나라는 걸또 알면서도 좋았고 특히 이제 짝사랑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 얘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음. 고민할 때 이런 걸 보면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. 아이 남자는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. 빨리 새로운 남자를 찾으시거나 음. 더 닿은 매력 어필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. 아! 좋았다. 자, 오늘 유진지꾸이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볼까? 알아보기! 대성공! 안녕! 안녕 여러분!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. 딴짓한다. 인스타 팔로우 안 한다. 카톡 검색도 안 한다. 시선도 안 준다. 존재를 잇는다? 그쪽이 아니에요. <웃음> 아, 그거 어느 쪽인데? 짜증나죠? 짜내한다힘들세어요양정호 어, <웃음> 씨. <웃음> 힌트 <웃음> 저게 아마 저뭘 줘, 저게? 와, 나 진짜 기억 안 나. 와, 아, 아,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야, 이게 찍찍이가 아니었구나. 맞아요. 이거 다 이거 어디다 나요? 수작업 수작업. 아, 준영이 이거 처음 보는다. 응, 어, 나 아예 처음 봐. 유진이 이쁘지 않아? 유진이 이쁘지. 응. 유진이 제일 거야. 맞아. 아, 아까 유진이 거야. 아. 아, 아, 아, 아. 아. 아, 제 촬영한테 방해돼. 제 가락을... <웃음> 장... 형은 근데 장난이 아니잖아요, 보통. 저요? 설명 칠때 장난 40%, 보인심 60%잖아요. 어, 맞아요. 어떻게 그렇게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? <웃음> <웃음> 형은 파다 끝났어요. 난 너의 창주물인가? 이렇게 해서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까? 대성공! 약간 <웃음> 그러니까 형이 준비했어요. <웃음> 주디가 뭐라 하는지 아마? 이거는 제꿈 유진 거니까 나랑 거안쓸 거래. <웃음> 아니야, 지금 네가 이 말을 해서